목표값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연봉이 3500만원이 되려면 기본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푸는 문제죠 목표값 찾기에서는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셀 주소 이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B13 셀을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데이터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지금은 2900만원쯤 되는데 찾는 값을 3500만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급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니까 값을 바꿀세를 클릭하시고 기본급을 클릭하겠습니다 140만원이 확인을 누르시면 188만원쯤 되면 3500만원으로 연봉이 맞춰집니다. 확인. 합계와 평균의 합계와 평균을 이용하여 합계의 평균과 평균의 평균을 계산했는데, 평균의 평균을 60점으로 조정하려면, 김문무의 워드 점수를 얼마로 해야하는지 목표값 찾기를 해야됩니다 g 8셀을 클릭해주시고 상단에 데이터의 가상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평균의 평균이 60점이죠. 그 다음 값을 바꿀 셀은 김문무의 워드값이죠. 이 옵셀을 클릭하시고 40점이 확인을 누르면 평균 60이 되려면 85점이 되면 됩니다. 확인